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실 어른이 보험 추천 상품 기존에 이제 많이 추천드렸던 회사들이 있었죠 H사, 뭐 L사, N사 회사들이 정말 이제 그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세기간에 들어가는 게 간, 폐, 신장 음. 네, 이 부분이 1 1 0 대해서 다 커버가 지금 간, 폐, 신장은요 음. 점점 통계치적으로도 정말 주요하다라고 저희가 네, 지금 약관상의 간... 관혈과 비관혈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른이보험, 어린이보험 중에서도 20대 이상이 가입하는 음. 어른이보험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음. 이달의 추천 상품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험 전문가 박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작년부터 어른이보험에 대한 문의가 정말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고 네. 지난달에도 엄청나게 가입 문의가 빗발쳤어요. 네, 가장 많았던 연령층입니다. 이 네. 그러면 어른이보험에 대해서 좀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해주신다면 네. 이미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21세부터 30세까지를 음. 저희가 이제 어른이라고 하고요. 네. 온라인상에 들은 기준들이 너무 잘 있다 보니까 음. 제대로 점검하고 90세, 100세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음. 주 연령층이신 음. 거예 음. 그러면 어른이 보험은 음. 어, 21세부터 30세까지. 30세까지. 네. 가입 가능한 네. 어린이 보험이다.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음. 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연령은 음. 아닌, 거. 보험 나이인 거죠. 네. 그니까 음. 만 나이도 아니에요. 음. 네. 내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후를 가지고 보험 나이를 측정을 하는데, 보험 나이 30세인 거니까 음. 그 기준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또 거. 하나 팁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성인건강보험 어, 네, 전문가님이랑 음. 얘기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8세, 29세 분들 중에 성인건강보험이 어린이건강보험보다 보험료 측면에서 더 나은 회사들이 있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는 없어졌다. 엔사엔사인데또 음. 음. 어, 여기도 함정이 있다. 음. 거기에 대한 영상은 이제 성인보험 네, 네. 영상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성인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15세부터거든요. 음. 15세부터 성인보험을 권유를 받으셔도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음. 어린이보험하고 음. 성인보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입을 할수 있는 한도가 다르고요 음. 똑같은 구성을 했을 때 연계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험을 심지어 지금은 상해사망 기본계약으로 되어 있는 안 넣어도 되는 음. 그러니까 상해사망 자체를 빼도 되는 부분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음. 성인보험은 무조건 기본으로 탑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다른 데다가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한 부분 거기다가 납입면제 기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납입면제가 진단비 역할을 20년 납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10년째 됐을때 납입면제에 해당된다고 라 하면 10년에 대한 보험료를 진단비처럼 벌어 가시는 거예요. 후유장애라는 담보를 거의 기본 계약으로 넣는데 후유장애 상해던 질병이원 어린이 보험에서는 50%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일부 에서는 80% 이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50% 이상이고 성인보험으로 가면 이 후유장애가 50%에서 80%로 넘 넘어가고 그렇죠.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증 음. 이렇게 범위가 확 줄어요. 그, 그 외에는 어, 없는 회사도 많지만 있다고 하면 만성 심부전 간 질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성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이제 보장받에 그만큼 그쵸. 어려워지는 거죠. 유사하면 또 제외. 음. 어,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이 구성을 한 보험을 뭐 보험료 비슷하다. 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A는 유사암을 진단받아서 납입 면제를 받았는데 음. B는 같은 유사암 진단을 받았는데 납입 면제가 아니라 계속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음. 이러면 이제 그 금액 차이가 엄청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감액기간도 감액기간이 예전에는 뭐 암에 대한 보장도 90일 면책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보에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탑재가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가야되지만 90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리스크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성인보험으로 가면 91일부터 1년 이내는 50%의 감액기간이 적용이 돼요. 90일이 지났는데 진단을 받았더니 내가 암 5천을 가입을 했는데 2,500밖에 보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입을 하고 나서 보장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어린이보험에서는 감액기간이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단비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검진 시스템이라든가 의료기술들이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초진에 대한 비율들도 굉장히 높아지요 특히나, 이제,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하고, 보험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이런, 검진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복지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진율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어 취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어린이 보험을 꼭 가입하셔라. 그게 감액기간에 굉장히 큰 네.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라 보고 납입면제에도 음. 효과가 있다고 라 저는 안내를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음. 가장 가까운 예로 제 남동생이 네, 남동생이 지금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어, 연수 과정 중에 음. 응급실을 두번 해봤어요 음. 두통이 음. 너무 심해서 근데 그때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아서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검진을 받아 보니까 음. 이미 뇌혈관이 터져 있는 흔적이 두 개가 음. 있든요 음. 그러면 보험가입이 안됐을 때 그쵸. 사회초년생이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적인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음. 갑자기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가입이 안 되거나 부담보할증이확 붙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21세부터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요하게 가입해야 되는 담보 음.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뭐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3대 질환에 대한 보장과 그다음에 후유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이거는 어린이 보험에서는 네. 와 근데 모든 보험에서 사실 이게 메인이죠. 태아부터 부모님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음. 유병자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는 구분. 구분 없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우리가 어. 보험 가입을 하는 거니까 맞아, 맞아. 네, 사실 요네 가지 담보랑 음. 실비만 있어도 음. 크게 리스크가 막 엄청 내가 경제적으로 흔들릴 정도 이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 외의 질환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진단비만으로 커버 안 되는 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수술비도 필요한 건데 음. 음, 지금 요 3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할 때 조금 허점이 음.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거를 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신 설계사님들도 계세요 음. 네. 네, 네 아니거든요 뇌혈관 질환은 지금 현재 현존하는 진단비 중에 가는 범위가 넓은 거고 수술비도 마찬가지인데 심장 질환에 있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물론 범위는 넓은 게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부족한 게심부전 뭐 부정맥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외기타질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실비로만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음. 음, 그거를 수술비로 보장을 하 맞아요. 여기서 또 하나가 고객님들이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받으시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약관상의 관열과 비관열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관열하고 비관열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관열은 의사가 그 병변을 열어서 눈으로 보고 직접적인 수술을 한다 라는 거 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 보통 개복 계두 이런 정 도의 큰 수술 이 들어 가야 어, 그 거를 관열 수술 이라고？보 시면 되 고요. 비관혈 수술 같은 경우 는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복강경 수술, 레이저 수술, 이런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이 뭐 관을 삽입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병변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출혈도 적고 시술에 가까운 치료들이 이제 비관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료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맞아, 요 계속해서 네. 어, 비관혈 쪽이 비관혈로 있는. 가고 있어요. 고객님들도 그걸 원하고 음. 아무래도 이제 절제가 크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후유장애도 많이 남지만 이걸로 인한 합병증들도 많이 생기는데 수술 범위가 크지 않게 가는 게 아무래도 경과에. 비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혈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정말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런데 비관혈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음. 약관상의 비관혈에 대한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음.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되지만 음. 약관은 각 보험사 공시실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약관을 보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반드시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 보시는 게 좋고요. 심장질환 수술 담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수술비라든지 음. 뭐 과,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라든지, 음. 특히는 H사에는 심뇌혈관질환 수술 담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이슈가 되셨어요. 맞아. 네, 이 담보를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어린이보험에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진단도 의미 없다고 라할 정도로 굉장히 주요했던 담보인데, 지금 그거를 커버하는 담보들이 점점,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K. 회사의 1 1 2대 음. 음, 110대 같은 경우는 이 심장 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갔고 5대 기관을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5대 기관에 들어가는 게간폐 신장. 음. 네, 이 부분이 110대에서 다 커버가. 지금 간폐 신장은요 음. 점점 통계치 쪽으로도. 정말 주요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가늠하고 있거든요. 음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버된다는 건 굉장히 주요한 보장 네, 어, 부분이다라고 네. 볼수 있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저도 이 주요 질병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해보다 보면 사실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고액암의 일반암보다는 유사암에 대한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음. 수술보다는 이제 항암치료, 항암치료 쪽으로 네. 포커스가 점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신장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에 많이 발병을 평균적으로 음. 네, 한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 암이 한 2700에서 2800 정도의 비용을 보고 있다면, 음. 어, 뇌신장이 5천만원대에서 6천만원대를 형성을 해요. 음. 그러면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금을 5천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냐 음, 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음. 암은 사실 한번 걸리시고 나서 전이 되시거나 재발할 확률이거나 음.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재발암 진단비 음. 이런 걸 넣잖아요 음. 그런데 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나면 사실 진단을 받고 나서는 뭐 수술을 더 많이 해요 네. 그쵸? 그리고 그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번으로 안 끝나죠 그쵸? 그래서 수술 담보랑 진단금을 적절히 해서 이 5천 정도를 음. 세팅해 주는데 한 번에 안 끝나기 때문에 매회 지급 되는 네. 담보로 해서 음. 이거 한 두세 번 받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음. 들어가는 추정비용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다 음. 어, 이 뇌질환과 관련된 이 뇌나 심장 관련된 부분들 심장은 또 합병증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음. 뇌질환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그래서 후유장애가 또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그 담보에 대한 디테일한 음. 어떤 약관적인 부분이라던가 담보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가 있는 전문가님을 좀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음. 이게 실제로 어떤 보상 사례로서 지급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님을 만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전반적인 약관상의 허점과 장점을 모르고 음.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사실 후회 리스크가 더 커져. 그렇죠. 제가 유의점, 음. 30대, 20대 사회 초년생들 분들한테 정말 유의했으면 좋겠는 거한 가지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음. 보험사들이 정말 나쁜 게이 2, 30. 30대 3회 초년생들을 보험사에 진짜 리프팅을많아요 영입을 네. 진짜 많이 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정장 쫙빼입고 응. 머리 확 넘기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험 컨설팅 가리키고 응. 전문가로서 육성시키는 과정들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품판매만 응. 권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친구들이에요 응. 특히나 지금 이 어른이보험에 노출돼 있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자들 응.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혹시 이런 분들 중에 종신보험을 막 20만원, 30만원짜리 거주 받으셨다면 음.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음. 어, 왜? 그분은 절대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면 절대 하실 수가 없다.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손해보험사의 어른이 보험이라는 거. 음. 어, 이거는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어른이보험 안에서도 온라인상에 정말 음. 정말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서 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맞아.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신 어른이보험 추천 상품 기존에 이제 많이 추천드렸던 회사들이 있었죠? H4, 뭐, L4 엔사, 회사들이 정말 이제 그 시기별로 이슈가 된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저희가 케이사를 기반으로 잡고 가시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음. 네, 왜냐면, 어, 보장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데, 보험료도 너무 저렴해요. 보험료가 정말 강점. 네.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해서 한번더 꼼꼼하게 찔러보고 따져보고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손해보실 만한 부분은 찾지 못했어요. K사의 뭐 조합이 좀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네, 회사도 분명히 100%를 다 만족할 순 없어요. 음. 네,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종수술비를 음. 비교했을 때 회사마다 종수술비 다 있지만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담보가 음. 전체가 다 할인되는 건 아니에요. 15% 할인이 각 보험료마다 다 15% 할인이 아니라서 음. 네, 그부분을 고객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평균 15%라는 건가요? 그렇죠. 어, 평균 15% 그리고 그 회사가 정한 손해율 대비 15%인 거예요. 예를 들어 9만원 곱하기 15% 이렇게 하는 하시면 안 되는 음. 거죠. 이거는 사실 저희 팀의 어떻게 보면은 무기고 음. 저희 팀이 갖고 있는 강점인데 음. 회사를 다 비교를 해서 담보별로도 비교를 해요. 이 담보는 이 회사가 저렴하고 이 담보는 이 회사가 저렴한데 그게 연령과 성별마다 다르거든요. 음. 모든 고객님이 똑같은 플랜으로 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지금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문의 주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부모님이 음. 다시 한번 점검 요청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음. 그럴 때 이제 자녀가 뭐두명세명 명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각각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음. 전체 틀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음.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가져가셨을 때 가성비가 최고다. 이번 달은 퇴 사를 기준으로 음. 그리고 디 사.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디 사를 추천드리는 게 이제 보장 내용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1월, 2월 영상 때도 음. 말씀드렸지만 디 사가 행 사가 할인하기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전반 그 보장 면에서도 좀 우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추천을 드리는 건데 저렴한 쪽으로만 구성을 하는 플랜이 있고 그다음에 보장을 따져서 구성하는 플랜이 있다. 음. 그러면 저희는 보장을 따져서 추천드리는 플랜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네. 해주시고 싶은 꿀팁이라던가 조언 음, 이런게 있다면 무조건 기본적인거는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예요. 음. 저한테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하실 때 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평생에 대한 보장까지 맡길 수 있는 음. 그런 설계사를 만나시는 게 꿀팁 홀팁 중에 꿀팁이죠.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음.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다음 음. 영상 또 준비할 때그 궁금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